안녕하세요 여러분 월드 오브 젠틀캔 채널의 젠틀캔 입니다. 구독자님의 요청으로 군단까지만 플레이하고 격앗 때고우이 너무 안좋아 북혀놓았던 흑마를 이번에 꺼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철저하게 와린이 혹은 갓 만렙을 다신 분들을 위해 가이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만렙을 달고 와린이 혹은 갓 만렙을 다신 분들의 고충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A부터 Z까지 고흑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이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갓 만렙을 찍은 캐릭터의 장비 창입니다 갓 만렙을 찍고 망토캐까지 하셨다면 딱 요정도가 되실겁니다 한가지 팁은 망토캐를 하시다 보면아제라이트 방어구를 하나 선택할 수 있는데 가슴 방어구를 선택하세요 필수 아제라이트를 모두 갖고 있는 방어구입니다. 갓 만렙 직후 목표로 하실 2차 스탯 수치는 치명 20% 이상, 가속 25% 정도를 우선 맞추시는 겁니다. 치특, 가특템으로 치명과 가속을 맞추고, 유연템으로 유연을 10% 정도 맞추시고, 보험작을 하신다면 특화로 쭉 올리시면 되겠습니다. 갓 만렙 스탯 가중치입니다. 심크를 모르시는 와린이분들을 위해 설명을 덧붙이자면, 해당 수치는 지능이 1이 오르면 2.56의 dps가 오르고 특화 1이 오르면 dps가 1.59 오른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주 스탯이 중요하고 특화, 치명, 가속, 유연 순으로 1포인트당 오르는 dps가 이정도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단일 타겟 특성입니다. 15레벨의 영원 흡수, 25레벨의 생명력 착취, 30레벨의 불타는 돌진, 35레벨의 유령특이점 40레벨의 필멸의 고리, 45레벨의 유령출몰, 50레벨의 악마의 영혼을 선택합니다. 고흑의 디사이클에서 주요해야 할 스킬은 사악한 환희 스킬입니다. 15레벨의 영혼 흡수는 고흑의 지속 데미지를 담당하고, 생명력착취, 유령출몰, 악마의 영혼은 사악한 환희를 쓰기 전에 사용하여 환희의 데미지를 최대화해야 합니다. 랭커들의 로그를 보시면 환희의 데미지는 전체의 26%나 차지할 정도로 엄청나는 걸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희의 데미지를 얼마나 우겨 넣는가에 단일 DPS의 생명이 달려 있습니다. 참고로 1도트 환희의 데미지를 보면 273이 뜨는 것을 보실 수 있고 4도트 환희 데미지를 보시면 1387의 데미지 거의 5배에 달하는 데미지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일 타겟 정수 세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주정수와 부정수로 나뉘는데 주정수에는 원수의 피, 부정수에는 단말마의 숨결, 불꽃의 도가니, 투쟁과 밥먹을 추천드립니다. 그러나 원수의 피와 투쟁과 밥먹이 없으신 분들은 주정수의 응축된 생명력과 투쟁과 밥먹 대신에 집중의 눈동자 정수도 좋습니다. 추천 아제라이트 방어구로 머리는 제국의 머리 장식. 어깨는 돌아온자의 아미스 가슴은 로아 배신자의 예복 피에 젖은 로브를 추천드립니다 해당 방어구들은 티탄 잔재로 구할 수 있는 방어구들입니다 현재 나알 파티가 많이 없어 잔재로 구할 수 있는 방어구로 추천드렸습니다 아제라이트는 파멸의 광이 어둠의 심장 쏟아지는 재앙 급성 발병을 추천드립니다 아제라이트 조합 순위입니다 일지망은 나알을 가셔야만 맞출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2지망, 3지망, 4지망을 확인하셔서 조합에 맞는 아이템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장신구 리스트입니다 폭풍의 명과전선은 주각으로 제작이 가능한 장신구로 파밍 난이도가 낮고 표장 또한 정복 점수작으로 충분히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장신구입니다 가장 베스트는 폭풍 명과 장신구 광기의 선언 조합이지만 그 외의 장신구도 충분히 좋으니 예시드린 조합으로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단일 타겟 드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령 출몰로 10% 데미지 증가 고통, 부패, 생명력 착취 유령 특이점 불안정한 고통 2회 가속 버프 받고 악마의 영혼 종특 암흑시선 소환, 정수, 환위로 모든 조각 소모 이렇게 오프닝이 진행이 되고 주의할 점은 2에서 3조각을 모으고 쏟아지는 고통 가속 버프를 받고 4도트 유지 후 사악한 환위로 우겨 넣는 타이밍을 만드시는 겁니다 쿨이 돌 때에 지속적인 데미지는 도트 유지 및 영혼 흡수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멀티타겟 특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특이점 대신에 사악한 타락, 유령출몰 대신에 어둠의 소환사를 찍으면 되겠습니다. 정수는 원피가 없으신 분들은 집중의 눈동자 정수를 추천드리고 장신구는 단일과 같겠습니다. 멀티타게 디사이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씨앗 사악한 타락 불안정한 고통, 불안정한 고통, 2회로 가속 버프 받고 생명력 착취, 부패, 고통, 악마의 영혼, 종특, 암흑시선, 정수, 환희. 이렇게 오프닝이 시작되고 사악한 타락은 쿨마다 돌려주시고 단일과 마찬가지로 도트와 영혼 흡수를 이용해 데미지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원수 EP 정수는 무조건 4도트 받고 환인 사용 전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고흑 입문자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더욱더 초보자분들을 대상으로 만들어봤습니다. 고수분들의 첨화는 언제나 환영이니 댓글로 조언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드오브 젠틀캔 채널의 젠틀캔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